자, 이런 게 1라운드입니다. 우리 자키에서부터, 어, 타 파워까지 가는 스크린샷 찍을 만한, 어, 사람들을 오늘 또 열심히 검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도 옷을, <웃음> 어, 예쁘게 맞추고 온 GL1팀, 어,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음. 언제나 이렇게 많이, <웃음> 이 여기 관종 하나 있고요 <웃음> XII, 어. XII 클랜 분들을 XII가 패고 있는 어, 상황 오늘 좀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 이런 어, 이런 디자인 너무 좋아요 옷들 패션 감각 또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많네요 또또 코리아 님은 또 보셨던 분이고 밤부랄 어, 와이스트로 님이 오랜만에 오셨네 자, 행기 출발합니다 우리 마이테로님 리얼 2팀이죠? 어, 리얼 2팀 좀 보면서 시작합시다 리얼 팀 편하게 야스나 가네요 야스나 뭐 편하네요 지금 어, 마이테로 자, 아프리카TV 차분님 자,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죠? 어, 리얼코리아 GW 리얼코리아 콜라님 좋고요 자, 야스나 편하게 내립니다 리얼 2팀 자, 그리고 위쪽에 감클랜 감삼팀 지금 아래로 자켓 쪽으로 차 구해서 가고 있고 오이오이님 반버님이 어, 어, 레로나 구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자켓 쪽에 왼쪽으로 편하게 파밍하러 가시고 있죠. 어, 머리에 문신을 예쁘게 한어 좋아요. 이거 뭐그 헬스 트레이너 그 그분 같은데 어, 어쨌든 자 말씀드린 순간 자기장은 왼쪽으로 잡혔어요. 이렇게 되면 강북 강남 어 싸움하기가 조금 빡세겠죠? 강북 강남으로 잡힐 확률이 좀 많아요 자 편하게 강북에 들어온 헝그리 2팀 WX, 라코, 칸코 에버굿 자 좋습니다 우리 새로운 분들이 또 많이 보이네요 헝그리 2팀 자 그리고 아래쪽 강남은 XII 2팀이에요 13번 팀에 참은설, 헤디 한라산 님은 지금 한라산 님 피가 달았네요 뭐 떨어진 것 같죠? 어. 를 가지고 있는 참님 자 강남이, 어, 강남의 XIA 2팀이죠 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서버니에 떨어진 x i 의 1팀 자 쿠마, IK, 모모 자 우리 엑 i 이님들은다 아이디를 맞춰놔 가지고 어, 좀 간지가 나긴 하네요 자 6배, 4배 어, 편안하네요 파밍 자 혼자 사육장에서 파밍하고 있는 쿠마님 음. XIA 어쨌든 두 팀이 지금 벌써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아래쪽 자, 이쪽에 교전이 일어날 확률이 좀 많겠네요 아래쪽에 지금 GL3팀 자, GL팀끼리 같이 있는 것 같죠? 음, GL3팀 아래쪽에 있고 데빌루시퍼 쿠마 툴팝 자, 지금 이쪽에 GL3팀이 아래쪽에 있는데 차를 먼저 구해야겠죠? 어, 차가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차를 먼저 구해놓고 행동을 하시는 모습이고. 자, 반면에, g l 팀 지금 밀타 파워에 같이 떨어져서, 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왼쪽 짤파 밀타 떨어졌다는 걸. 자, 성환님 RBX님. 자, 푸우. 어머니 사이언트. 자, 나올 때 교전이 일어날 수가 좀 있겠죠? 이렇게 보면. 자, 그리고 밀타는 또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아마 비행기 뛰는 도중에, 밀타까지 갈걸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자기장 잡히는 걸 보고 어, 아래로 안 내려가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동안 수현님이 아래쪽으로 가서 아마 태우러 가시는 것 같죠? 자, 픽업 바로 온것 같고 자, 반면에 우측에 지금 g l t 팀 위로 올라갑니다 자, 굳이 뭐 아래로 갈 필요는 없죠 아래로 가시, 가지 않아도 음.. 위쪽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차가 그래도, 다시 아를 구했기 때문에, 네분 충분히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위쪽 한번 보죠. 위쪽에도 감이 클랜이네요. 자, 주에물님, 피자. 떡! 자, 썰림까지. 자, 규솔님까지. 이쪽은 감 2팀입니다. 감 2팀이. 오늘 감 팀이 1, 2, 3팀 가지고 있어서, 어, 색깔이 파란색, 녹색, 어, 그리고 주황색으로. 유니크한 색깔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자 지금 감.. 감이 팀도 지금 차가 있나요? 음.. 라인 쪽에는 차가 없어 보여요 이거 아마 이쪽에.. 어.. 다샤가 있죠? 음. 슬슬 이제 이동해야 될 상황입니다 모든 클랜들이.. 자 아래쪽에 조금 교전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이쪽은 또 아래 감.. 클랜 자 감클랜이 지금 2팀이 이쪽에 있고 1팀이 이쪽에 있고 감3팀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하죠? XII가 지금 감클랜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XII 3팀. 자, 캉님, 어, 노스코리아, 진성, 위크데네스, 음, 음, 음, 음. 위켄디니스 님이네요. 음, 어쨌든, XII 3팀, 어, 이렇게 있고, 자, 먼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만날 확률이 조금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우측에 지금 만날 수가 있어요, 두 클랜. 자 이거 내리면 만납니다 지금. 오야 좋아요. 어 훌륭한 사격. 자 깜짝 놀랐죠, 프리슨 지금. <웃음> 자. 자 아, 지금 공주님, 공주님 구해서 가야돼요 자 차를 딱맞춰서 어, 가는 느낌 아 다행히 지금 왕자님이 뒤에서 오고 있는데 자 공주님이 맞는걸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자어 말씀 주신 순간 자 가미팀 교전이에요 어자 뒤에 아 말씀드는 순간 GL 가다가 지금 감팀 만났어요. 자 3배 반대로 돌아있는 GL. 자 위쪽에 감팀이 지금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GL 클랜 둘러싸는 구조입니다. 자 하나 다운시키는 간설 유설이 하나 다운시키고. 자 반대로 지금 자 이렇게 되면 푸시에요자 우리 과학자가 자 살리러 왔습니다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 사이언트네요 자 먼저 살리고 지금 1팀이 이사회를 지나가고 있어요 자그 공주 공주님이 자 쏘지 않는 공주님 자 상황만 살피고 지나가는 감일팀이에요자 이렇게 되면 두 클랜이 지금 빠른 결정을 해야겠죠? 지금 GL 클랜은 이동하려는 선택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땡겨주고 먼저 들어가고 있는 자 GL 이 GL 자 그리고 지금 감팀도 들어가야겠죠? 자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자, 아, 다행히 지금 파동님 살려서 갑니다. 자, 같이 이동하는, 2이 어, 팀. 자, 아래쪽도 교전 일어나죠? 플렉스. 자, 지금 나가기가 쉽지 않죠? 자, 나가기가 쉽지 않은 리얼 3팀. MS님까지. 그래도 차가 있어서, 어, 괜을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도 지금 자 여기도 무서운 상황인데요 아시하했죠 지금 자 위로 돌아가고 있는 XII 3팀 자 그리고 아래로 돌아가려 하는 어, GL3팀인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두분 아직까진 여유롭습니다 자 초반에 조금 힘들었던 가미 팀자두 분이 잘 살아서 들어오고 있어요 자 살아남기만 하면 됩니다 자 초반에 죽는 거는 조금 손해예요 후반전까지 고려했을 때자 음. 그래도 두분잘 살아남아서 다행입니다 끝까지 응원해보죠 자이 길은 지금 엑사이 이자원 자! 에임은 좋았는데요 자 좋습니다 자 잡음 레전드 자 원이 좋았는데 자 하나 더우죠자 안쪽으로 들어가고 자 IK. 자 그러나 위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 1팀이에요 그래도 사격장 아래쪽에서 쏘기는 쉽지 않죠? 자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가밀팀 자 우리 공주님을 지켰어요 자 위, 아래쪽도 지금 자 지엘 힘들게 들어왔는데 아 그리고 지엘이 위쪽이네요 라인이 위쪽이라 자 다운시키는 사이언트 오늘 좋습니다 아 에임 좋죠? 자, GL1팀 자, 언덕에 먼저 자리 잡았고 자, 잘 좋아요 자, 굳이 싸울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어, 들이 봤나요? 자, 푸시합니다 자, 이거를 자, 성원 자, 1 남았어요, B. 자, 어마어마한 샷. 자, 라이딩 샷 다른 분이 들어왔죠? 저는. 자, 어마어마한 라이딩 샷이 나왔어요. 자, 그러나 위쪽엔 감클랜입니다, 또. 자, 오늘 g 일 어마어마해요, 오늘. 자. 자, 1팀 일... 자, 크게 돌아왔는데, 자, 하나 다운시키는 레벨리브. 자, 마무리, 아, 마무리가 안 됐죠? 자, 레벨리브, 어느새 혼자 남았어요. 자, 뒤에서 솟니다. 지금. 자 뒤에서 사격하고 있던 피트니스 클럽. 자 그래도 지금 레벨리브님이 GL 클랜 다운 시켰죠. 자 지금 어느새 푸님과 세이언트 혼자 남았어요. 그렇게 됐고, 자 이렇게 지금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지금 두 분이 잘 살아남았는데 어느 순, 어느새 지금 규설림만 남았어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자기장은 자 이렇게 잡히면 지금 숨을 데가 없죠 다들 자 차로 지금 끼고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측에 팀이 너무 많아요 현재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그래도 집을 자리잡고 있는 현재 지금 5번의 GL 이팀 어 g l 팀도 괜찮고 다음 자기장 봐야겠지만 GL2팀도 괜찮습니다 자리가 자 교전하고 있는 GL2팀과 11번의 리얼 3팀이에요 자 먼저 다운 시키는 리얼 3팀 플랜 이 다운됐죠? 아 어, 플랜 이 살리러 가다가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두 분이 빨리 살려야되죠? 자 잘쏩니다 지금 자 말씀드린 순간 교설 떨어졌고 자 이거 위험하죠? 자자 자, 살아서 자 다행히 살아서 올라가는 베리포 자 이렇게 푸시 오, 지금 푸시는푸시는오는것 같죠? 자푸시 들어오는 MS 자신만만하죠 지금 자 위엔 없어요 자 푸쉬에 들어왔는데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 플래닛까지 살리는 자 g l 팀하나 지금 반대쪽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판단 잘해야죠 자 그쵸 MS님도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살렸기 때문에 자 그러나 나갈 때 위험하죠? 자또 다운 자플레인이 다운이에요. 아잘 쏘는 님고님 잘 쏩니다. 님고 잘 쏴요. 아 그러나 이쪽도 현재 자또 가족 가족 대결 XII. 자 어, 레벨리브 레벨리브가 자 이거 못 잡았네요 제가 자 레벨리브 자 혼자 남았는데 지금 다 썰어버렸죠 G.E.클랜 자 반대로 G.E.클랜은 아쉽게 레벨리브님한테 어, 당하고 말았습니다 잘았는데 아깝게 됐습니다 자 가족 대전 자 쿠마님 좋아요. 다운시키고 이동해야겠죠? 자 말씀드린 순간 자기장은 평야로 잡히네요 아 굳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 헤드님이 지금 쏘기에는 조금 각도가 안좋죠? 자잡혔나요 잘 쐈지만 자차 한번 세웠는데 자 XII 지금 자 안타깝게 알파카 침을 좀 뱉었는데 못 잡았습니다 자 지금 알파카님 위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회선님 지금 자 이제 알았죠? 자, 알파카 빠집니다 자 알파카! 자 이렇게 지금 자, 아래쪽에 헤디님이랑 자자삼은설님이 뒤쪽에서 포탑을 써줬는데 아쉽게도 자 앞쪽에 돌격병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선생님 무리할 필요 없겠죠. 순위 방어가 중요해요. 자, 말씀드린 순간, 자 리얼 리팀과 지금 x 사이야이죠자 레벨리브님 크게 돌았고, 자 아직 자기장 아닙니다. 지금. 자 지금 10번에 리얼 2팀이 마중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XIA 3팀이 마중 뜯고 올라오는 각이 돼버렸어요자 레벨 리브! 자 레벨 리브 오늘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 무슨 일인가요 레벨 리브 자 오늘 레벨 리브님 저포위망은 좁혀오고 있어요 지금 자폭 맞고 자 위쪽으로 돌고 있는 지금 비누자자 자, 조금 성급하게 쏜게 아닌가? 자 그러나 자 역시 판단 좋았습니다 자 끝까지 성광 뿌려주는 어, 레벨 리브 좋았죠? 자 마무리하는 어.. 헝그리 1팀 자 지금 다음 자기장을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이죠? XAI 3팀 차도 지금 아, 차는 있고 자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마중이기 때문에 지금 자각으로 펴져 있어요 무리하지 않는 카본자말씀드린 순간 9팀 탈락했고 자 자리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나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와서 들어오는 현재 x i i 고요자 반면 XII는 잘 들어왔죠 지금 자 아직 강림이 강림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 아,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겠죠 자 말씀드린 순간 술탄 자 x i i 의 3팀 매섭습니다 지금 캉님이 이쪽에서 지금 잘 포탑 써주고 있기 때문에 세분이 크게 돌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이쪽에 돌고 있는 마이스테로 마이스트로 지금 뒤쪽에 쏴주고 있죠? 자 지금 자마이스테로 못살았어요 자이초를 치고 있는 XII 어떻게 되다보니까 XII 지금 1팀이 3팀을 도와준 기억이돼버렸죠 자... 말씀드린 순간 XII가 리얼 2팀 정리하는 모습이고 자... <웃음> 자 가족 싸움이 일어납니다 XII끼리 자 결국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XII 1팀 자 3팀 다운 시키는 XII고, 자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 지금 XII 3팀만 남죠? 자 노스코리아님과 진성님 자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매섭습니다 연막 그래도 있어서 어, 갈수 있죠? 자 그리고 이쪽도 매서워요 자 뒤쪽에 있는 리얼 3팀 자 1라운드 후반기인 지금 XII와 리얼 클랜의 싸움이 좀 많습니다 자 XII 무섭죠? 자 칸님이 지금 이거를 자칸 좋아요 자 푸시하고 있는 칸 반면에 모모님 살리고 있고 자 엑, 이렇게 되면 XII가 지금 양각입니다 그러나 살렸기 때문에 칸님도 쉽게 갈지는 못하겠죠 왼쪽에는 또 헝그리 2팀이 들어왔어요 자 푸쉬하고 있는 해바굿자 마무리 됐죠 자 지금 칸님 혼자 남았습니다 자 양각 속에서 자 이번에 헝그리 2팀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헝그리 팀도 들어가는 방향이 쉽지가 않죠 자 이렇게 되면 자기장에 늦은 늦게 돼버립니다 아래쪽은 현재 XII 1팀이 들어온 모습이고 왼쪽에 g l 의 데빌루시퍼님 혼자 남았습니다 두 분이 같이 남았네요 자꽤 자리가 괜찮죠 자 그리고 위쪽은 자, 현재 11번 리얼 3팀 어, 니님구님과 뒤에 2팀 남았죠? 자, 발견했나요? 자, 발견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리얼 3팀 아주 괴활이기 때문에, 땡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역시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죠? XII 3, 1팀이 자리를 잘 잡아놔서, 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 같죠? 자, 캔코피 선택은 좋아요. 자... 더블엑스님이 결국에 칸군님 마무리하고 연막 속에서 살리는 모습입니다 연막이 아예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충분 살려갈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쿠마가 지금 위쪽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러나 무리를 하지 않는 쿠마 자 양상은 이렇습니다 x i i 가 가운데로 들어왔고 지금 헝거리 3팀 4분 네다 이렇게 하나 남았죠? 자 XII의 저 모모님의 포탑과 우니님의 포탑 라인을 어,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 자기장은 2인이기 때문에 변수는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리얼 3팀이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양각을 봐야 되는 XII예요 자 다음 자기장 자, 가운데로 들어가는 판단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지금 크게 돌아서 한쪽을 먼저 정리해야겠죠? 자, 반대에서! 반대에서 플래니가 자, 가운데 들어간 선택 결국 좋지 못한 선택이 돼버렸습니다. 쿠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신중하게 가야겠죠? 한글이 2팀 다 살아남았어요 네네분다 현재 자 그러나 자기장 밖에 차가 없기 때문에 자 신중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현재 GL클랜 자두 분이 괜찮게 남았었는데 자두 분도 결국에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운이 결국 아군 파밍하면서 화분이 플레이해야 됩니다 자 위쪽에 GL2팀 결국에 왼쪽 크게 돌았던 리얼 삼 팀의 닌고님을 지금 다운 시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쪽은 리얼 삼 팀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위쪽이 편안해요. 지금 GL GL 팀이 드디어 자 GL 편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중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닌고님은 살지 못할 것 같고. 그러나, 조금, 개활지기 때문에, 언덕을 활용해서, 할수 있겠습니다. 좋은 판단하고 있는, 현재, 리얼 3팀. 어, 크게 도는 판단 괜찮죠? 어, 좋은 판단이에요. 자, 이렇게 운이가, 운이가 통수를 지금, 아 쉽지 않은 운이, 자, 반대 이거. 자, 이거를 지금, 자, 반대에 있던 리얼 3팀이 왔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헝그리와 리얼. 자, 왼쪽에 있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수탄잘 들어갔어요. 자, 이것도 수류탄 잘 들어갔는데요. 자, 와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 어 반대 반대 반대 그쵸 이거 계열지기 때문에 자 쉽지가 않아요 자 이거 살리는 선택 하나요 괜찮죠 이거 살리는 선택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계열지를 지금 능선을 차지하고 있는 GL 이팀자 GL 이팀 좋아요 지금 위치가 자다 포착하고 있죠. 리듬님이 지금 아래쪽에 있는 헝글이 2팀 보고있고 자 플래니님이 가운데 라인 잡고있고 자 스카가 지금 아래쪽에 있는것도 알고있어요 자 어, GL2팀 지금 기회 좋습니다 찬스 1위를 할, 할 기회에요 제가 지금 중계하는 동안 GL이 1위하는걸 못보봤거든요 <웃음> 드디어 GL이 자 드디어 GL클랜이 1등 할 기회를 잡습니다 자, 속단할 수는 없겠죠? 지금 왼쪽에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다음 자기장 여하에 따라서 지금 가운데로 땡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유리한 쪽은 GL이 고지를 잡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막의 여하와 수유탄의 여하 그리고 올라올 때 서로 얼마나 견제를 해주냐에 따라서 또이 판이 갈라질 것 같죠? 자, 가진 고지를 뚫고 왔던 헝그리 2팀 자, 킬수 어마어마합니다. 이 클램 벌써 14킬이에요 능력자들이죠 오늘 어, 잘 하시는 분들로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플레이도 그렇고 헝그리 2팀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자 말씀드린 것 자기장 줄었습니다 자 이분들 선택을 저는 언제나 조금 남으신 분들을 응원하기 때문에 자 계속 존버를 하고 있던 데빌 루시퍼님 한번 보죠 자 드디어 올라갈 시기인데 지금 아래쪽에 헝그리 2팀은 모를 수가 있어요 주의 위치 자, 그러나, 지금, 시야에서 보일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 올라가면은, 지금 발소리를, 못 들었고, 결국엔, 자, g l 이 시야에서 보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땡겨야 되는 건, 지금, 헝그리 2팀이기 때문에, GL 클린이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게 되죠. 자, 나무라 수류탄도 괜찮고 자, 쉽지 않습니다 라인을 다 포진해 있어요 현재 GL 자, 푸시 푸시하고 있죠 리데미우 지금 잘써주고 있어요 자 툴퍼스 자 아래쪽에 있는 지금 전수입니다 자한나아시는 자, 플래닛. 자, <웃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상황. 자, 이렇게 아웃시키는 GL. 자, 아래쪽 혼자 남았죠? 자, 지금 위치를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 살리면서. 자, 이렇게 GL이. 자, GL 클랜이 1등을 가져가게 되죠. 자, 이거 스코어가 안 나오네요. 아, 나왔네요. 자, 이렇게 GL 클랜이, 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면서, 어, 1등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우리 리뷰 한번 해보죠, 1라운드. 자, 리드 님이 마지막에 포탑을 잘 써줬어요. 어, 라인을 잘 잡고, 네 분이서 뒤쪽에 마무리하는 모습. 어 깔끔한 모습이었고 어, 제가 GL 클랜 어 지켜본 바 어, 1등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2, 3등은 되게 많이 봤는데 어, 드디어 어, 이번 6월에 GL에서 처음 1등이 나왔습니다 좋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 그리고 스님 데빌로시퍼님 지금 좋았어요 1킬 1킬인데 2등이죠? 음 5도가 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뒤에서 예, 지금 1, 2등을 다 가져간 것 같죠? 어이 6월 6월 달 어, GL 클랜 심상치 않아요. 어 이거 다른 클랜 분발해야겠습니다. 이거 6월 달 1, 2라운드 GL 클랜이 어 1, 2, 1, 2등을 다 가져가는 모습. 자이 킬렸다는 오더가 매우 훌륭했다는 얘기고, 자 아래쪽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헝그리 음, 팀. 어, 킬수 어마어마합니다. 9, 17, 12, 13, 13 킬이에요. 마지막에 아, 이쪽에 잘 뚫고 되게 힘들게 올라왔죠? 어, 잘 뚫고 올라왔는데 음 마지막에 어, 안타깝게 위쪽에서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음 1라운드 어, 의외로 깔끔하고 재밌었죠? 여러분들? 음.